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좀더 웃어 오랜만모르왜 이래? 표정 뭐자오 우리 딸콕딸 가자 딸콕딸콕 가자 노는 거보니까더 나지긴 나있더라고 근데 이제 저거지 훨씬 표정도 더 나셨구만 진짜 가자 누구랑 태클 태자연스럽워 엄마가 이제 흥 해서 엄청 옷갖고 노는 거네. 영상 편 그거는 아야이 내가 어떤지 알겠더라고. 뚜글뜨글 예예 예. 글 뚜글뜨글 뚜글 이거 뚜글뜨글 뚜 이거 글이글뜨글 뚜글뜨글 뚜글뜨글 뚜글뜨글 뚜글뜨글 뚜글뜨글 뚜글뜨글 뚜글뜨 네. 꽤잘생게요요그리고 예. 예. 뭐 지금 훨씬 말같아졌는네 예, 이제 요 어디 자 <웃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어느 정도 어디 좀 정리해 놓은 거 한번 들어보고 궁금한 거 지금 또 분리 한두달 만에 이두 달이. 두, 두, 예, 두 달이. 네. 저번에 정체기가 왔었잖아요. 음. 정체기꽤 오래 음. 어요 음. 그러다가 이제 이제 3차2단계바꿔 음. 주셨잖아요. 그거 이제 한달먹 응, 한달 먹는데, 그거 먹으면서 조금씩 정체기가좀 벗어나기 시작한다는 응. 느낌이 들었어요. 예, 어떻게 보면 지금 느낌이 뭐냐면, 이제 그전에는 되게 사람스러워졌다면, 응. 지금은 이제 사람스러워지는 느낌? 예, 응. 네. 그리고 이제 자아가 응. 굉장히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응, 그래. 그러면서 이제 고집도 생기고, 응. 때도 심해지고. 어. 때가 또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도 많이 싸우거든요. <웃음> 아, 진 <진짜. 웃음> 계속 싸우고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지우도 이제, 이제 정차 이제 그때쓸때 이제 그 조절 능력이 음. 예, 점점 점점 이게 예, 좀 음. 생겨요. 그래서 음. 처음보다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음, 그리고 이제 눈치도 빨라지고요. 예, 이 때를 써도 조절력이 좀 생긴다는거지. 예, 그렇죠. 굉장히. 네, 초, 처음에는 뭐랄까 한 번도 으면 그게 몇시간이 저희랑은 그냥 막 예. 어, 진짜. <웃음> 네, 막 이제 뭐가 되고 안 되고를 좀 네, 감을 네, 잡는거지. 네. 한 번도 흥분하면 그거를 가라앉힐 수 아, 없었어요. 그렇지. 네. 그러고. 그리고 눈치도 굉장히 빨라졌고요. 음. 그리고 이제 상대방의 건강 능력이 좀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경제방에 대한 공감. 예예. 이걸 짜글짜글. 엄마 거야. 어, 짜. <웃음> <응>. 많이 어요 <웃음> 예. 많이. 어, 여, 여, 많이 아셨어요. 응. 생활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속에서 이제 엄마 응. 저를 이제 뭐 하는 건 모든 걸창전하고 응. 그냥 모든 것을 모방하려고 자연스럽게 이제. 응. 거의 뭐 이렇게 예, 하고 있어. 어, <웃음> 지금 내려갈 거야? 신발 신어. 아빠 신발 신겠죠 신발 신고. 아빠 는 신발 어 신발 신고, 신고. 응, 어야 그리고 저거죠? 어, 옛날에는 이제 아빠, 아빠는 거의 뭐 무시하거나, 뭐 그냥 엄마밖에 몰랐는데, 요즘에는 뭐랄까, 살짝 아빠한테 좀 자랑하고 싶은, 칭찬받고 싶은, 이런 눈빛이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우고양이 빛을 하고 있었는데 지우 잘 하겠대요 하라고 응. 하 하니까 응. 한번도못빛더라고요 너무 응. 놀라서 막 불렀거든요 응. 응. 기다리더라고요 아빠 올굴 <웃음> 아빠가 진짜 보는데 아빠가 더더님면 자기가 또한번 응. 했다고 했다고 그렇게 놀랐어요 그거 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스타킹 그 놀이 했잖아요 응. 응. 뭐 이거? 음, 그거죠? 그거죠? 응. <S> <S> 이렇게 이렇게 너 이거, 이거, 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오오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고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사용하고요. 음. 이제 뭐잘 모르겠는 거예요. 오노 오노 오노 오노 노 이런 식으로 이제 거의 소리로 거의 대부분 표현한다고 들었고요. 음. 음. 또한 가지는 이제 어 인형을 요서 그렇게 좋아하게 됐어요. 어디가 음. 장난감 한테가면 거의 뭐 인형을 꼭 하나 두씩 들고 오거든요. 음. 집이 지금 인형이 가득다. 음. 음. <웃음> 네. 음. 인형 눈 좋아하고 음. 웃으로막 어땠나 웃기도 하고 스스로 막 놓는 것들 하고 있는 거랑 두 개씩 이렇게 들고 막 이렇게 음. 고막 좋아하고 막예 그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스리까지는지는데 약간의 인격으로 부여할 수도 있죠아무고막 자기 전에 누구 데려오고. 엄청 많아 보지 저번에 장인이 예예예. 예예예. 예예예. 예왜 집에 큰곰돌이 있는데 아. 어제도 이제 장난감 그게 에놀라 갔는데 네. 작은 곰돌이라도훅 잡고 가져가서 집에 가져가서얘옆이래요 이렇게. 하 우리 가지 않고 놀고 이런 네. 네. 식으로. 네. 어 우리 수준도 하도 올라갔네. 예, 예, 예. 예 뭔가 예. 뭔가 말은 못해도 뭔가 응, 그렇지, <웃음> 예. 그렇죠. 아, 그렇죠. 좀 다르게 누고있구나 아, 네. 그렇죠. 어요 그리고 엄마 내가 궁금하고 내가 이제 발음은 불 명확하지 않아도 돼. 발음은 비슷하면 되거든. 근데 보니까 이제 전에보다 훨씬 말이 알아듣기 힘인가 나아진 것 같은데. 먹어보니 뭐 지우가하고 그 저기 언어로 사용한다 싶은 단어들 응? 예, 예. 다른 것들 분만 하지 만 그런 거쭉한번더 있나요? 아뭐 뜯어줘 뜯어줘 열어줘 열어줘 줘줘예그 네. 네. 네. 다음 뭐어 해줘 해줘 아, 거의 네. 네. 예 음. 거의 뭐요거들이요 예. 어해들뜯어줘줘줘 이거 예 이거 네. 예 이거하고 꽤 있는 이거 뭐.. 물건 어. 지침을 칭 이거 해뭐 해달라 이거고 이거 뭐어쩌어쩌뭐예 이거 뭐, 어, 뭐, 예, 거의 뭐 이런 요구들좀 음, 많이 나오는 음, 것같아요 음, 가끔씩 막 엄마 하 수도 있고요 음, <웃음> 가끔씩 음, 엄마 또또 음. 또, 또! 뭐 이런 식으로 음, 어? 음. 어 이게 오는 거 아니야? 응응응 지금은 지수생도 좀잘 안아주는 거거든요? 그거 예, 올 때까지 기다릴... 예, 예, 기다리는 예. 거죠 기다리는 예. 거 그렇죠. 네. 그리고 아저 네. 어제도 보통 이제 밖에 가서 엄마가 안 보이면 울거든요. 근데 네. 어제 엄마 응가하고 그래. 네. 그러니까 네. 가만히 있다가 갔는지 네. 갔다가 왔을 때까지 기다려서 안 울었어요. 네. 네. 네. 이것도 놀아. 내가주말에 네. <웃음> 약간 멍한 느낌인지 하나도 없지. 예, 네. 그양이상태게가 그 피곤하거나, 네. 네. 피곤하거나 그렇죠. 네. 네. 그런 거 빼고는. 네. 그래서 그렇죠. 한 네. 지금 우리가 지난달에 내가 이제 그. 인터뷰하는 사람을 찍었는데 사실 지금 한번 도서다 한번 신발 찍 찍으면 되니까 지난달 이제 삼중오 단계로 바꿨죠 야근가 삼중오에 네 삼중오 단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 동안에는 감각장애 그러니까 중증자폐증 치료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중증자폐증 치료는 일 단계 이 단계 삼 단계 약을 써주는데 본다 듣는다 느낀다를 조절하느냐 라면 이제 3.5단계라는 것은 음. 아이의 감각 상태가 중증 잡혀는 벗어난 상태고, 그쪽에로는 예, 감각 개선을 시키면서 인지, 응? 인지와 인지 학습 능력 개선, 집중력 개선 이런 것들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이제 아이가 상황에 대해서 정보 처리 속도나 능력이 커지는 거거든. 그니까, 러 그래서 이 핑퐁이 좀 훨씬 더 많아져요. 네. 3.5단계에 쓰게 되는지, 그래서 내가 3.5단계부터는 사실 아스퍼가 초반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지울 것 같고 사실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애가 아직 그런 말까지 완전히 안 나오는데, 감각이 개선됐고, 정체고, 그래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감각계 계속 가야 될지, 어떨지 모르하다가 삼십오 단계로 바꾸는 게 낫겠다 싶어 갖고 바꿨더니 더나은요 힘들 안돼? 예,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렇 항상 약을 바꿀 때마다 그 정도가 생겼어요. 애가 볼망이었지, 네. 그러니까 애가 약간 삼십오 단계가 애가 다 이렇게 볼망해진 상태인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아스퍼거이드라는 쓰는 처방을 쓰는데 이제 지우가 이런 거지. 옛날에는 그 효유는 미안하지만 엄마가 이제 이렇게 그 전에는 사람다고 졌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표현했는데 고장 관계 고쳐지는 단계였거든요. 이제 그 아시퍼가 그냥 너 지금 얘가 사회적인 인지 발달기다라고 얘기했어요. 사회적 인지 발달 그러니까 사람하고 할때 어떤 사무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사회적 사회성이 이제 인지 발달로 이어져야 되는 시기다. 이3 산정 단계를 도와준다 보니까 데 지금부터는 이제 경험이 쌓이는게 되게 중요해요. 경험이 쌓는게 중요한데 어난3천간에 뭐, 쓰면서 지금 애가 그 속도가 확붙는것 같아요. 네. 학습 효율 그러니까 네. 사회적 인지 발달시킬 때 네. 학습 효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것 같아요. 네? 네. 좋네요. 네. 좋뭐그 네. 그 병기잖아요. 있 음. 이제 그 이화병기를 음, 사셨거든요 음. 음. 그거 사소한 자마자 자기 앉아가지고 엄마 해줘래요. 그뭐 해줘?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 화장실 아시나이 이거 하고 기억나가지고 응. 엄마 이거 해래요. 그래서, <웃음> 그래서 이렇게 기들이이거 있죠. <웃음> 거 이제... <웃음> 뭐 이런 행동은또 처음이거든요. 엄가 아, 그래, 그래. <웃음> 그래, 네. 그러니까 인지가 발달되 느낌들이 있지 그렇죠. 적인지 발달하고 아 내가 나도 제가 정체기가 있을 때 조금 우려하고 걱정됐었는데 어, 지금 더 걱정 나도 좀넘어서에 지금 페이스를 유지하면 어떻게 우리가 기대를 좀더 더 크게 할 수도 있을 것같아 네? 네. 좋네 좋아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아쉬운 거는 장점으로 남겼으면 얘가 학습 능력이 되게 좋기 때문에 경험을 얼마나 많이 시켜주냐 느에 따라서 이후에 이제 치유 속도가 결정되는 거야. 지금같이 영양제 쓰고 지금같이 한약 쓰고 식욕 법 하고 이런 상태면 지유가 굉장히 좋은 인지학상태를 습 유지할 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제 이 아이가 소화할 수 있는 경험만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되게 좀 어린이집을 좀 빨리 가야 되고 그게 3월달부터 간다고나? 예, 오늘 이제 그거 됐다고 전화 왔어요. 그래 제가 3월달부터 이제 가요 그러면 네. 내가 권위 중심으로는 네. 3월. 지금은 너 좋은데 그 지금부터 주말은 아마 3월달 가면 어린이집 활동 되게 잘할 거야. 네. 왜냐면 네. 달달단단 좋아질 거니까. 네. 그래서 그전에도 한번 그 위에 그, 저기 커뮤니티나 뭐 유튜브나 이렇게 해서 사람들 모집해서 지우가 또래 애들 응 이런 응, 좀말좀 하는 애들하고 있잖아 같이 이렇게 놀이를 할수 있는 그 모임을 응, 좀 만들어 보든지 응?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아짝 뭐 치료를 이런 애는 지금 센터 다니는 게 중요하지가 않아 응.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누리니까. 짝 치료한다고 하면 제한적이야 그러지 말고 놀이터 있잖아 몇분정 정해서 응? 월요일날 같이 놀 친구, 화요일날 같이 놀 친구 있잖아 짝 놀이해줄 친구들을 구해봐요 네, 그래서 저 했어요 이그래 어, 네, 예, 친구한테 부탁해서 어, 또래 남자애 하거든요 어, 어, 그래서 부탁해서 좀더 하다가 해서 어, 한주에 한두 한번 만나서 같이 놀러 가는 걸로 어, 어, 어, 시작했어? 요시작했 네, 어 <목소리> 아, 그죠 <목소리> 네, 그렇게 가지고 그 일반 일나 아이들 네, 이제 그, 그, 네. 애하고 좀 어떻게 관심 좀되나예첫 이제 한번다 했거든요. 근데 어. 같이 키즈카페 좋아하는데 가서 같이 놀았는데 예전보다는 그렇게 막 거부하고 막 싫어하진 않았어요. 어, 어, 그냥 같이 다니는 걸 허락을 했어요. 그렇지. 근데 이제 뭐냐면 축구 대에 말은 간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몇번 하면서 계하고 사고 적인시켜줍상대방 엄마한테 관심 가지나라고요오티좀있더라 <웃음> <웃음> 뭐, 자기한테 배려하는 사람한요 엄마한테 오, 가서 네. 이렇게 손도 잡고 그런 걸좀몇개더 늘려봐요. 더 늘려서 한두 명 정도 더 있잖아요. 네네. 더 늘려놓으면 아, 얘가 아, 예. 아, 얘가 훨씬 더 폭이 넓어져요. 나야 좋네. 좋고 넓어집니다. 그... 음. 그 과정으로 다른 애들좀 많이 만난 다음에 3월 달에 있렇면 매년 지나서 어, 그래. 오늘 음, 오늘 3, 5, 6, 7, 3, 5, 원이아 9, 10, 중간에는 다음 달에는 미나리 뭐 장난만해, 장난만하고 영상 내가 보면 되시 그래서 한두달 있다가, 응? 응, 응. 또 오다 기다가또 응? 네, 네, 네. 응? 네. 뭐, 어, 어, 한번 미팅 한번 네, 진 급이 아니지 않습 어느 이거? 야저 이거 나쁘 하다가도 해지. 이거 엄청 거 아야야야야. 어, 되게 궁금하구나. 아 형은 막 내일 뭐부 거. 아, 그만 그만요. 그이거야 그거 위험해. 아야야, 어이구. 비싼 거 잡았네. 아무리 있어 비싼 거 잡았네. 지 형이. 그 형만 잡네두둔에 응. 뭐거보다는해봐야이 하고 계여기 애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안 깨지고 쌔노아 지금 저번에 그런 어른한테 자기 요구하는 의사소통을 했는 어른한테 굉장히 뭐라고 그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다 불룸에 합쳐놓으면 뻔뻣스럽게 이름이 저번에 저기 또래하고 경향만더듣는거 그러면은 그 해요. 뭐뭐 누구 이제 이제 가데 그 만들어 보고 싶 역할놀이 같다 인형 가지고 하는 역할놀이도 더 확장하고 이거 그냥 만져봐봐, 싶어요? 되는 거 아니야? 깨지니까 그냥 만져봐 얘게 역할놀이 그래도 놀이 있잖아요. 그 퍼즐라 이런 것도 좀 시키고 싶은데 응. 굉장히 이제 자기 주장이라고 해야 될까 음. 자기 하고 싶은 거 같다고 안 하는 거 완전 외면해 버리는 거 있죠 네? 이걸 강제적으로 끌고 <웃음> 하면 또 이제 막 스트레스 받아고학생은 굉장히 드릴 거 같은 그런 예상인 것요어꼬집이고어그어 어음어 그래. 어 이게 뭐야 아어 그래 하면 뭐 애들하고 어그 경험을 갖다가 쌓는 곳사 한번 가보죠 음 네. 그러면 아마 저기 애가, 애가 더 나아질 거야. 똥꼬집 뿌리는 것도. 아, 똥꼬지 뿌리는 거. 그뭐 어쨌든 저거의 훈육을 갖다가 혼내면서 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 훈육적인 부분도 해야 돼. 자, 이쪽 이정한 박기. 유비자 훈명이 지훈륭이졌네 자기 주사가 뭐 그러니까. 너무 강한. 이게 처방 변경된게확실히 의미가 예� 있는가. 이는 진짜 말만 틀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말은 거 <웃음> <웃음>